부활 선배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핸스야 어, 그러면 모두 해피한 이어폰입니다 핸스업?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핸섬킴입니다. 아, 핸섬킴님? 네. 제 이름이 김현승이에요. 네. 근데 외국 애들이 발음하면 이현승을 발음을 잘 못해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 네, 현승! 그러면 핸섬! 핸섬! 발음하기 편하게 핸섬으로 가자. 아, 그럼 영문 이름은 실제로 핸섬으로 쓰시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믹스한 외국 발매 음원인은 어, 핸섬킴이라고 핸섬 핸섬. 그러요 굉장히 그, 나르치즘하고. 스윙 갑질.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심갓이라는 이어폰 브랜드입니다 이름이 독특해요 심갓 심갓 그런 이름이야? 아니요 G.O.T에요 <웃음> 심가시라는 <웃음> 네. <웃음> 음, 중국 브랜드인데 음, 사실 음,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에요 음, 음, 네. 2015년 정도인가 네. 해서 이렇게 시작된 브랜드인데 신생 회사 중에 음, 하나입니다 음, 음, 심가시 처음에 저희한테 소개가 됐을 때는 10만원에서 한 10만원 중반대에 굉장히 좀 가격 대비 합리적인 음, 가성비 좋은 제품군으로 저희한테 소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조금 음, 고급 라인업부터 음. 더 저렴한 라인업까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심갓에서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심갓의 EK3라는 모델인데 이 EK3는 지금 현재 네. 스테이지 모니터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 이게 그 모델인가요? 구할 소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어, 예, 네. 소문들으셨죠 어, 네. 네, 소문났어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이 박스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음. 어 재질이 어. 느낌이 좋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열면 음. 되게 심플하긴 하거든요 음. 짜잔! 케이스! 오 되게 좋죠? 오, 자석으로 딱 이렇게 닫히네. 어, 네. 웨스턴 이런 거왜못 만들지? <웃음> <웃음> 야, 씨 네. 좋잖아! 네, 네 제가 지금 꺼낸 게 블랙 에디션. 네. 까만색이고 투명 에디션 투명 에디션 <웃음> 예. <웃음> 트랜스페런트 네. 에디션 네. 투명 에디션 네. 그렇네요. 박정수 피드가 블랙 에디션이 저음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 폼팁 겼구나 <웃음> <웃음> 아니 어. 색깔마다 에다르다 그러더라구요 아 색깔마다 소리가 다르다고요? 예. 어택감을 더 주고 싶으면 네. 노란색 칠하라고 <웃음> 지금 이 심각 네. 같은 경우는 3way 네. BA 드라이버가 3개 들어간 음. 제품이구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거는 네. 튜닝할 수 있는 튜닝 스위치가 있습니다 토글 버튼 같은 게 있네요? 네 토글 버튼 이걸로 네가지 경우를 튜닝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저음 강화, 보컬 강화, 어, 선명도 강화, 플랫한 밸런스 튜닝 아, 저는 나로토아자 그러면 저희 들어볼 때는 일단은 밸런스 튜닝으로 한번 네, 들어볼까요? 밸런스 튜, 네 밸런스 튜닝으로 가보죠 플랫이니까 착용감 어떠세요? 편해요 착용감 되게 괜찮고쑥 들어오네요 네, 일단 첫 번째 곡은 콜드 플레이에 올펀스라는 곡입니다 아, 예. 이 앨범 자체는 다 발매가 안됐어요 음. 발매 예정이고 지금 선공개된 올펀스라는 곡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신갓의 다른 음, 모델들도 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 치차름이 좀 거슬린다라는 음, 그런 음, 의견들이 좀 있었나봐요. 음, EK3로 넘으면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한 튜닝을 한것 같다라는 음, 음, 얘기를 들었는데, 음, 어, 실제로도 들어보니까, 음, 진짜로 그 예전에 느껴졌던 그 치차름이나 음, 음,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었고, 음, 그래서 소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둥글둥글 하거든요. 음, 심갓에 만약에 전 모델들을 음, 들어보시고, 약간 그런 오픈된 느낌이나 음, 이런 것들을 기대하셨다면, EK3는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음, 저는 음, 이제 심갓를 음, 처음 들어봤는데, 음, 믿을 때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미들의 색깔이 네. 살짝 웨스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아, 하고 약간 펀칭한 네. 것들이 뮤지언들한테 인기가 많은지는 알것 같아요. 그 모니터 이니어로 쓰면 음. 하이고 뭐고 뭐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웃음> <웃음> 내 소리만 잘내 <웃음> 소리만 잘 들으면 돼. <웃음> <웃음> 제가 딱 들어봤을 때도 어 음. 이게 스테이지 모니터 성향은 아닌데 미들 음, 음, 음, 음. 영역대에 네.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분리도도 네. 되게 좋고예 맞아. <웃음> 그러니까 보컬, 베이스, 드럼, 음. 기타 음. 음, 음, 음. 다 자기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웃음> 없어. <없죠>. <웃음> 저는 사실 이거 스테이지 이니어 모니터로 분명히 추천할 수 있지만 음, 음. 어, 저 이거 그냥 감상용으로 좀 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음. 모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음, 음, 약간 밸런스 튜닝으로 음, 바꾸면 음. 어 이거 스테이지 모니터에 좀더 어울린다라는 지금 튜닝인 것 음, 같거든요 음, 음.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컨슈머 입장에서 들은다고 생각하면 음, 음. 어저 하이도 조금 부족하고 음, 음, 약간 답답한가라는 음, 느낌이 있어요 음, 음. 지금 튜닝을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음.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이어폰인데? 네. 비교해서 들으면, 음음. 아까는 좀 미들에 꾸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죠, 그죠. 네? 네. 뭔가 꾸덕꾸덕한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빵! 없어지고, 위가 확! 열려가지고, 네. 고음이 열렸을 때, 음. 고음이 편하게 올라가요. 음음음. 네. 그리고 지금 딱 들어갔을 때 착용감도 음음. 되게 편하고, 음음음. 제가 지금 왜 뮤지션 분들이 스테이지 인이어로도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시게 됐는지, 음음음. 이유를 알것 같은 게, 어, 착용감이나 이게 소리가 전달될 음음. 때, 음음. 굉장히 좀 부드럽게 와요 음, 소리. 맞아 어, 장시간 착용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음의 선명도를 이렇게 강화시켰을 때도 음, 음. 하이쪽이 이렇게 막 쏘거나 음, 세게 음.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음. 되게 부드럽게 올라가서 네. 그냥 단순하게 음, 하이가 음, 올라갔다해서 하이쪽을 이렇게 들어올린 그런 음, 느낌이 음. 전혀 아니고 네, 뭔가 튜닝의 밸런스 음, 자체가 음, 싹 음, 바뀌어서 정리된 듯한 느낌. 재밌네요. 토글 네. 스위치 하나로. 그러니까 이 토글 네. 스위치 두 개가. 음, 음. 이 조합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신박합니다. 그렇죠 네. 저음 강화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 뭘또 왜, 뭘 소화달라 그랬어! 그래 무섭게 그러지 마, 소문아. 팬더가 생각난단 말이야. 저음 강화로 한번 들어봅시다. 되게 좋네. 막 억지로 끌어올린다는 라 음. 느낌이 아니라 마개의 어, 저음이 아니에요 그냥 올라올게 그냥 올라오는 음. 윤곽 있는 저음이 음. 같이 네. 올라오네요 네. 밴드 멤버분들이 음. 각자 자기 걸 강화시켜놓고 듣나 보다 <웃음> 보컬을 보컬 강화해놓고 어. 야 그러면 모두 해피한 이어폰이네 <웃음> 어? <웃음> 멤버들 다해피하자라 그러면 그렇네 음. 보컬 강화해볼까요? 보컬이 행복해지네 보컬 강화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같이 부스트된 대역들이 많아서 이게 멤버들이 하나씩 나눠 쓰기에는 어 딱인 것 같아요 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보컬 강화를 음, 딱 하니까 음, 음, 약간 4키로 대에서 음, 살짝 부스트가 된 것처럼 음, 발음이 조금 더잘 들리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은 대역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음, 이제 보컬 같은 경우는 발음이 음, 잘 들리기 시작하면 음, 음, 음, 확실히 이제 보컬의 존재감이나 음,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지니까 네. 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EQ 튜닝이 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긴 한데 음, 토글의 마법이 좀 상당하네요 아마 이제 토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걸 봐서 그냥 단순히 DSP EQ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음, 그렇죠. 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득, 뭔가 네.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음. 가격은 뭐, 어떻게 됩니까? 가격 어느 정도 선일 것 같으세요? 아이이러지 마. 또뭘뭘 뭘 거시겠어요? 아, 그만 걸자 이제. 저번 음. 주에 너무 지쳤어 이제. 3, 40? 어. 나 저번 주부터 어. 점집을 해도 될것 같아. <웃음> 40만 원 초반. 오. 음. 좋네요. 괜찮죠? 네, 좋네요 네. 굉장히 되게 노멀한 느낌? 음, 음, 네. 되게 편하게 쓸수 네. 있어요. 저는 굳이 웨스톤이랑 비교하자면 음. AM 시리즈들이랑 튜닝이 비슷하진 않지만 네. 그 사용 목적이 좀 비슷할 음, 것 같아요. 음. AM30처럼 좀 편안하게 쓰고 음. 싶으신 분들 걸리는 대역들도 없고 음. 딱히 네네. 어디가 뭉쳐있다거나 어디가 너무 뭐하쉬하거나막 심벌 나오면 조금 멀, 귀가 아파요. 그런 것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플랫한 사운드라고 음.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음. 플랫한 사운드는 아니고 분명히 지금 음. 튜닝별로도 개성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음. 굉장히 문제가 없는. 아니 문제 있는 어. 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네. 이어폰에다가 DS라는 걸 걸어놓은 것 같아요. 어, 프로세싱을 굉장히 음. 잘한. 그러니까 이게 음. DS가 뭐냐면 치찰음들 있잖아요. 센소리들를 걸러내는 그런 음. 장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안 들리니까 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전작들과 EK3의 좀 차이점이기는 해요. 음. 아 전작들은 제가 음. 못 들어봤어요. 전작들은 훨씬 더 음. 하이쪽 하이 이좀더 오픈되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치찰음 대역이나 이런 데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 아. 네. 그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신 분들한테는 EK3가 더 되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웃음> 하이 무서워하는 사람. 하이 무서워하는 자들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이제. 하이 를좀 좋아하시는 어. 분들한테 조금 답답하게 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해상도나 펀치감 그 다음에 소리의 밸런스 등을 따졌을 때 음. 저는 굉장히 이 가격대에 추천할만한 그런 어, 이어폰이라고 음. 생각해요 네. 노멀하고 음. 웰메이드 된 이렇게 저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토글로.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장르들 듣는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하지 네. 않나. 네, 가변성이 지금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사운드 튜닝을 바꾸다 보면, 음, 음. 어거지로 바꿨을 때, 이질감 어, 이질감이라던가, 네. 그 사운드에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색깔을 해치는 경우들이 음,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음, 음, 음.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음, 음, 음, 음. 되게 자연스럽고, 파교도 음, 음. 문제가 음, 음. 없어요. 오히려 저는 그 선명도 강조했을 때, 밸런스 튜닝보다도, 어좀더 플랫에 가깝다고 느껴지기도 그래? 했거든요 어, 밸런스 음, 튜닝이라고 음, 음, 써있긴 하지만 음. 밸런스 튜닝이 아니라 뭔가 미들에 더 강조된 음,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미들 대역의 펀치감이나 이런걸 느끼시려면 밸런스 음. 튜닝 음,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이가 오픈된 느낌을 음, 음, 선호하신다면 뭐 음의 선명도 강화 튜닝 음. 보컬 분들은 보컬 강화하세요 잘들린거예요그 <웃음> <웃음> <다 들릴> <웃음> 네. 다음에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정 강화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심갓 EK3에 대해서 한줄평 흠잡을 데 없다. 오늘 이렇게 심각 EK3 이어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핸썸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